야, 내가 그래서 <웃음> 그랬더니 어? 야 저기 장수풍뎅이 있다, 내가 잡아올게. 아 혹시 아 오늘 싸냐 제맛이지. 아얘 얘들아 이만해 헤어져야겠다 빨리 집에 가서 똥 달래. 아안 되겠다 막아야지. 아 뒷주머니에 돈 있나? 떡볶이 사 먹자. 아하. 야, 진짜 내가 그래서 마크에서 이겼다니까. 진짜? 이거, 뭐, 뭐, 이거 뭐 냄새야? 맞아. 아하 근처에 고약한 개가 똥을 쌌나 보네. 하하하하, 싫은 데똥이에 치료자냥.